뚝딸가 여긴 VIP 고객들만 입장 가능한 보호급 레스토랑이야. 어때? 이티제는 성대하고 화려한 고백을 할수록 더욱 뚝딸거립니다 오히려 그런 고백을 받으면 정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티제의 고백은 최대한 담백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이티제가 선호하는 고백법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요약하자면 야 너도 야 나도 기법으로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고백법의 성공 요소는 서로의 마음을 어필하고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티제에게 끊임없는 확신을 주고 내가 고백하면 난 받아주겠다라는 식으로 플라팅해주세요. 준비가 된 이티제는 언젠가는 넌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고백할 것입니다. 아 Secret Yeung Sang, Bon In Doong Fan Yeung Sang, Vlog, ASMR Doong, Total n e g a j i e Benefit Yul Nu Liel Su It s u b n a d 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 i Had u Se Yor.